자 여덟 번째 미션입니다 일단 음 맵을 봤는데 좀 거지 같네요 그쵸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머리가 많이 아프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럭셔리우스 빌라 32개를 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걸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음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상하라던가 뭐 이런거 저희가 만들 수가 없잖아 이거 다 수입을 해야되면 아무래도 좀 빡세게 돈을 벌어서 어, 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 그 고기를 낚는 용도로 활용하고 여기 쪽 있죠 여기 쪽에서 물을 끌어올게요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음수을 만들게요. 수을 만들고 그리고 아 그전에 그 무역항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거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미라고 백주 여기는 그래요. 이제 야자수하고 세번째 아이템인데 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이름이 뭐야? 어 이름 안 나왔네요.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세레모니얼 아이템 아 어, 이거 뭐 제사 지내는 용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치고 아 머리 아프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기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농장을 만들던가 할게요. 자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다 펌프를 만들게요. 펌프를 만들고 자, 두개 정도 아니 세개 정도 만들게 해서, 시다다에서이렇좀연결할게요자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이쪽에다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자해 이렇게 지으면 가능하죠? 가능하고 위쪽에다가 웨어하우스 만들면 될해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음. 를 연결하고 자 웨하우스 만드십시다 호잇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놓고 이제 수도 연결을 해야죠 어디서부터 연결하는게 좋을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 됐죠 자 일단 범위부터 지정을 할게요 일단 세명은 무조건 필요하고 여기서 자하층림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놓고 이쪽에도 두 번째 건설을 해야겠죠. 게 이름이 뭐였더라? 아 목장이에요. 자 목장을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로를 어 이런 식으로 끌어와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 길을 만들고 자 이렇게 끌어와야 될것 같죠? 여기다가 자 이런식으로 연결하고 자 물을 제공할게요 자 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으! 지금 물 부족하다고 난리 났죠? 자 펌프 몇개더 짓고 하나 여기 안되고 이쪽에 질수 있나요? 안되고 여기다 연결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느정도 메꿔졌고요 여기만 살짝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웨어우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만든 다음에 어디갔니? 자이 아이를 연결합시다 아 이러면 되겠죠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지정할게요 자. 56개 그러면 3명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놓고 이 공간이 좀 아깝긴 해요 그런데 뭐이 정도는 일단 포기합시다 이렇게 놓고 자 거주 지대를 구성할게요 음, 일단 여기 한칸 띄워놓고 한 8칸 정도 띄워놓을게요 자 이렇게 지으면 되나요?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쪽에다가 아니지. 잠깐만요. 여기다 농장을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게 맞죠. 그래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울퉁불퉁한데 영향을 안 받죠.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수로를 끌어와야 돼요. 자 지금 돈이 좀 많은 편이니까 끌어옵시다. 끌어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물을 좀 최대한 끌어올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그럼 필요 없겠죠, 이렇게?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하고, 어,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로. 자, 이런 식으로 끌어올게요. 호잇! 어, 일단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웨어하우스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다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울퉁불퉁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길을 연결하고 호잇 자 야,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설정해줘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아 이거 한 번에 뭐 해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쵸? 아 어, 있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제시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이제 알았네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놓고 또 수로를 연결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하면 깔끔해지겠죠 호잇,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 두개 구성하고 한명더 고용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그걸 지을게요 그 제빵에 관련된 거 있죠? 그거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여기에다가 마을 지대를 구성할게요. 자 한번 만들어보죠. 두칸 띄워놓고 두칸 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8,4,32 자 8,4,32 자 이렇게 한번 아이고 내 돈! 자, 내 돈. 8432. 일단, 이렇게 지어볼게요. 1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지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길 연결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길 살짝 연결할게요. 사람들 들여와야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몰려오겠죠? 오케이 자 빨리 받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면 채워지면 음 마켓으로 옮겨야 되는데 마켓으로 어떻게 옮길까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마켓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죠. 아니면 여기다 지어 던가 여기다 지던가 그렇게 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원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고 마켓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고 마켓 길 그리고 웨어하우스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자 여기는 우유 받는 입장 여기는 어빵 받는 입장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자 여기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 줍시다 음 어떻게 작업해 주면 좋을까 길을 자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빵집을 만들게요 하나 둘세 개만 짓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웨하우스 짓고 딱아안 지워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빵을 옮겨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보내는 입장이 돼야겠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음. 자 여기다 길을 만들게요 나중에 이런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혹시 이쪽 라인에 그 누구죠? 아니다 그냥 중계소를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빵공장 더 여러개 지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까지 닿니?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아마 달것 같은데, 닿죠. 어 이름 됐어. 자, 이거를 여기서 어, 어 어디 갔어?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 있죠. 이것도 연결해야 돼요. 길을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또 중계상이 필요하겠죠. 남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좀 활용합시다. 이 아이 하나 찍고 자 우유를 전달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 로테이션 돌리면 되죠 자빵 우유 그래 가자 자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한다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시킨 게 맞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호잇! 오케이 자 이래놓고 일단 집을 하나 더 만들게요 하우스 하우스를 자 이쪽에다 하나 더 줄게요 그래서 모자는지 안 모자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여기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자 이렇게 사람들 더 구하면 되겠죠 여기도 어디 보자 음 이제 우유만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우유 우유를 어디다 줘야 될까 이것도 좀 머리 아프죠 이쪽에다 짓기에는 좀 애매보예요 그래서 어, 여기 확장 중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가져올 수 없어요 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좀 포기해야 될것 같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키워도 4, 5천은 커버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을 미리 그립시다 자, 미를 길을 미리 그려놓고 일단 플랜을 잡을게요 자 정말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 확장한다 치고 이쪽에다가 어, 농장을 만들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머리 아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짓을게요 이렇게 짓고 자 길을 연결합시다. 길은 여기다 연결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웨하우스 아 일단 잠깐만 물 먼저 설치를 합시다 수로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일단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하고 휠드 설치하고 이렇게 59개니까 한명더 고용하고 그리고 여기다 웨하우스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완벽해요 그리고 자 이거 보내는 입장으로 바꾸고 니가 이거를 커버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어, 어 잠깐 이따 볼게요 우유죠? 그래요 니가 여기로 운반 하면 될거야 속도 빠르게 합시다 이러면 안정이 될것 같아요 돈이 지금 8,000골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지금 이 정도 사람들이면 유지가 되나? 어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잠깐 이거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인원들 다 채워놨나요 제가? 그쵸? 여기 못나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쪽에 빵을 좀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베이커리를 좀더 구성을 합시다 자 빨리빨리 빼오시고 정리합시다 여기에 누적이 되면 안 돼요 여기 누적돼 있니? 안돼 있죠 그래 이렇게 된 이렇게 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 떠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진흙을 만들어야 된다 진흙 진흙을 어디서 구성해야 될지 이것도 좀 머리가 그죠 아, 어찌하면 좋을까 음, 또 판단을 해봅시다 진흙은 평평한 땅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라인 있죠 이쪽에 고기 짓는거 빼고 웨하우스 구간 빼고 사실 이쪽에 밭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웨하우스 하나 지을 거예요. 자, 여기다 짓는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얘는 그 용도입니다. 고기낚는 용도. 그래서 고기만 자, 이렇게 보내고 이 길은 재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길을 없애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길은 개척해야 되니까 이, 어 정리합시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죠. 길 하나 만들고 응, 음, 길, 어, 길 만듭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지금 두칸 남았잖아요. 그쵸? 두칸 남았으니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고기 만들 수 있을 텐데?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여기다가, 아, 그래도 두칸 남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다가, 음,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자. 이 이것도 다해제 시키고 얘만 얻어야 되죠. 몇개더 집시다. 내 그래, 마인. 자 이렇게 해서 길을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렇게 쌓이면 음.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에다가 도자기를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도자기 세라믹 워크샵 있죠 이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지어도 되고요 근데 일단 이쪽에다 광산을 짓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3개 정도 지을게요 이렇게 지어놓고 얘들 뒤에다가 길을 만들고요 이쪽에다 외하우스를찍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 이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네요. 잘못 지었나? 잘못 지은 것 같기도 하죠? 음.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이쪽 라인 없애고, 자, 이쪽 라인 없애고, 이렇게만 연결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 아이만 저장하면 돼요 이거 나가요로 바꿀게요 나가요로 바꾸고 이것도 가져와야 돼자 여기다가 4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5개 물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켓을 하나 더 만들 자리를 구성해야겠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자그 동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무역 해제 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음 고기 밖에 없네요 그러면 고기를 먼저 낚아볼게요 네, 그거밖에 답이 없네요 자 하나만 찍을게요 이제 슬슬 돈이 없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두 개만 찍고그 사람 늘리고 여기도 3 들리고 그 다음에 길 연결하고 이쪽에다 그 낚시호도막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웨하우스 하나 만듭시다 여기다 딱 만들면 되겠네요 이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은 고기만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고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 연결이 안되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yes. 얘 위치를 좀 바꿔야겠어요 이거 없애고 음.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이쪽까지 고기를 낚는다 치면 여기가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짓고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자이 중에 고기만 낚아요 자 이거 다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 있죠 이런데 이런 데다가 자 중개소 하나 지을게요 여기다 지은 다음에 연결하고 됐수. 자 얘가 고기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이거 나가요 이거 받아요죠 좋아요 그래서 50개 정도 채웁시다 자 50개 정도 채워지면 됐죠 자 무역할 수 있어요 아이, 찾아야겠네요 호잇!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저장을 하되, 아, 일단 지금 다 팔아버릴게요. 다 팔아버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초반에 필요 없을 때다 팔아버릴게요. 자, 여기로 돌아가서. 아, 근데 맥스가 20개밖에 못 파네요. 그러면 여기 수량 조절 할게요. 자 20개로 조절하면 되죠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 놓고 자, 도자기 쌓였으니까 가져와야 돼요 외하 자이 아이를 여기다 짓고 길을 연결할게요 음. 연결하는게 좋을까 사실 이렇게 연결도 되긴 해요 아이거좀 고민해봅시다 자 이렇게 짓고 중계상인 어딨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하나 여기다 짓을게요 어차피 여기 남아 돌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도자기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바다 열장 여기는 나갈 입장이죠. 알아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로테이션 돌리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뭐 대부분 짐작은 가시겠지만 그... 물을 제공해야 돼요. 자, 이 아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일단 쓸모없는 자리에다 지을게요. 이런데 이런데 다 찍고 아, 이러면 거리가 너무 멀지. 그쵸. 얘는 일단 없애고 어쩔 수 없지만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짓고 자 로테이션 돌립시다. 아마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 거예요. 갈수 있죠? 자 이렇게 돌고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미리 돌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상인 있죠? 자 때가 왔어요. 제공할게요. 자 아이고 잘못 어왔죠 아, 맞구나. 자,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죠. 지금 인구수가 더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도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거 체크해 볼게요. 자, 도자기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데 이럴 때는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나시죠? 자 여기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무역할 수 있는거 또 찾아야 돼요 일단 이 수풀이 있죠 야자죠 야자 저 야자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처럼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 그 아이를 먼저 만듭시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신전이에요 신전을 먼저 만듭시다 자이번에 실수하지 맙시다 여기다 웨하우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웨하우스 만들 수 있고 스탑자 벽돌만 보관시키고 이거 나가요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어. 벽돌 공장을두개 만들 거예요 하나밖에 안되니? 그럼 이쪽에다 만들고요. 여기밖에 답이 없죠? 이렇게 해놓고 음, 그래요. 이렇게 해읍시다그래놓고 자 템플을 만듭시다 이번 템플 겁나 큽다 겁나 크기 때문에 하, 이 아이를 어디다 지어야 될지 솔직히 머리는 아프긴 한데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나머지 땅은 그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다 지으면 망할 것 같고 이쪽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어요 얘 특성상 끝자락에 못 지어요. 그래서 어, 여기다 지을게요. 한칸더띕시다 왜냐하면 웨어스도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자, 그 건설 공장 짓고. 그 지금 벽돌이 생겼으니까 일단 어... 우정을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호이 됐어 얘네들이 좋아지면 뭐 우리랑 잘 살겠죠 그쵸? 이렇게 놓고 자 이제 길을 연결합시다 때가 왔어요 자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랑 연결해야 될까요? 그런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 너요 너. 자, 안 잠깐만. 아니 너요 너. 자, 너 놀고 있으니까 역도를 여기서 여기로 나르자. 일단 초반 러시를 좀 빠르게 하고 할걸 합시다. 아, 조금 경고하죠 이제 남은 거는 맥주하고 그 석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귀족들이 필요해요. 귀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물이 좀모자는것 같아요 물이 모자는것 같으니까 자 수로 몇 개만 만들고 다른 걸좀 해봅시다 됐어요 이제 빵이 가득 찬것 같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내비둬도 돼요 내비둬도 되고 와이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걸 만들어야겠죠 음. 물기를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아래쪽에도 그 농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 뭘 지을지 고민해 을 보는데, 일단은 귀족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귀족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 아이가 필요하죠. 잠깐만, 여기 맞죠? 이렇게 하고, 수로 연결하고. 아 물이 딸려요 펌프 좀만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럼 됐죠 된거 같아요 자 그러고나서 여기다 자 야자나무를 대배하기 전에 어.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야겠죠 한 칸, 두 칸, 세칸 이쪽 길을 좀 바꿉시다. 이쪽 길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일단 끊어놓고 끊어놓고 판단을 할게요. 두 칸, 세칸 여기다가 짓고그 다음에 길 연결하고 그리고 일단 먼저 생산해놓게 여기다가 지역 지정하고 그리고 한명더 고용하고 끝! 그 다음에 길을 제대로 설정합시다 일 이런식으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없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음된것 같아요 자 야자만 보내고 야자도 딱 하나만 지어놓고 판단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돈이 생기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잘 지어야됩니다 이번에 아 이거 좀 길을 바꿔야겠다 우선 임시로 자 이렇게 바꾸고 여기 없앨게요 음 됐어 자잘 지어야됩니다 이번에 빌라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아나둘셋넷어 잠깐 공간이 안 나와요 음. 일단 8개 정도 질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직사각형으로 나오면 딱 좋을텐데 말이죠 그쵸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어찌됐건 저 공간은 나중에 뭔가 재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어 여기다가 띄어서 8 4 32 이렇게 지을게요 아니 우리 없어요 그거 자 이렇게 지어놓을게요그 다음에 비싼 도로를 깔아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했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이거 장식하는 거자 하나 둘셋넷 다섯 내돈 내돈 파산나겠소 자 이렇게 합시다 그 13만 넘으면 될 거에요 13까지만 넘으면 되니까 일단 제 9까지만 만족시키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하나 더 지어주면 만족을 할 거에요 이렇게 지금 급한게 아니니까 아 이거 뭐에요 이거 9까지만 올릴게요 에라이 어 이거 문제죠 에라이 어 이거 문제죠 여기다 지으면 그 뒤에다가 하나 더 짓던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쵸? 이건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요아내돈아돈좀 벌고 판다 합시다 안되겠어 자 어찌됐건 이쪽에다 이렇게 짓대 웨어하우스 하나 짓고 여기다가 길을 또 만들어야겠죠 일단 일반 길로 구성을 하고 아니 이걸로 구성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자 이쪽은 고기만 여기는 그 야자수만 이렇게 밭쪽 설정하고 여기 보내는 거 설정할게요. 돼있니? 아마 여기도 돼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연결합시다. 여기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이 공간이 좀애매모하다 그렇다고 여기다 짓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다 짓까요 그냥? 나중에 다른거 가져올 수도 있을텐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냥 여기다 을게요자 여기다 짓고 칸 하나 정도는 그냥 포기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자이 아이 자 여기 있는 거 가져와 여기 맞죠 오케이 그리고 연결해야겠죠 여기 임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놀고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자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마켓을 구성합시다 로테이션 미리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야자도 돌려놓을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바퀴 돌아 그래 이렇게 자 별일 없을 거예요. 아, 이런 거 받쳐도 되죠. 우리 지금 어 거래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왜 그래 아유거길 바뀌었다고? 오케이 예, 거기 가져오니? 왜안 가져오니? 어 잠깐만 아 막혔구나 그래요 자 이해합니다 호잇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왜 안가? 야 이렇게 연결했잖니 이거 다시 연결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왜래도 길이 막혔어? 왜? 어 얘는 좀일안 시킬게요 자 일단 내비두고 고기 날라간데좀 아쉽긴 하지만 아 이쪽에서 시킬게요 이쪽에 시키는게 맞는것같아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길게요 아 길이 없구나 이런 일단 임시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가자 자 가자 여기도 쪼개 있으면 발전할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모자른 수치 확인해 봅시다. 고기 모자르고 야채 모자르고 야채가 아니라 야자죠? 그래요. 좀만 더 키워봐야겠네요. 이 아이 자, 하나 정도 더 짓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밭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음...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이쪽 라인이요? 이쪽 라인 나쁘지 않죠. 일단 개간 펌프 하나씩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밭을 만듭시다. 사실 여기다 지으면 좋긴 하죠. 근데 굳이 저 위까지 올라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냅두둘게요 나중에 짐 메꿔야 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 놓고 자 수로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에다 웨하우스 지을까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안되죠 포기합시다 자 웨하우스는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쪽에다 짓고 연결하고 자, 수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와야겠죠? 완벽. 그 다음에, 자, 야자나무 지정. 끝. 그리고, 길을 또 연결해야 돼요, 여기. 제 생각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야자나무를 보낼게요. 그런 다음에, 얘 있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좀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다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에이,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다 한명 지정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될거에요자 금방 가져오죠. 나 그거 없어요. 자 다시 체크해봅시다. 고기 12개 부족하고 진흙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요 진흙이 부족하죠? 좀 신경 좀 쓸게요. 보자 수치. 그래도 진흙이 마이너스 18이죠. 광산 하나 더 지어줬고 일단 이렇게 세팅해놓고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정도 발전시켰는데 금방금방 될것 같죠? 희망을 가집시다 자, 다음에 뵐게요